봐야 아, 규칙성은요? 규칙성은 문법도 규칙이 있듯이 응. 뭐, 문법이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같은 그러니까 언어, 언어 말할 때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규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 좋습니다 언어는 문법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죠? 좋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부터 자, 쓰시면서 한번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의문이라는 것은, 네. 그, 말의 뜻이죠. 그냥 네, 뜻을 말... 구별해주는, 네.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 그렇습니다. 구분해주는, 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네. 가장 작은 단위. 네, 좋습니다. 단위고, 음, 음원 아 음원에 있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있어요. 네. 분절 음원이랑 그렇습니다. 분절과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음원 나눌 수 있는데, 네. 아, 분리할 수 없는 비분절 음원. 네. 근데 여기서 분절 음원은 네. 음소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비분절 음원은 운소라고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분절 의문은 어, 예를 들면은 네. 자음, 모음처럼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 분절 의문은 음현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리, 세기. 네. 높낮이. 네. 어, 길이.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비분절 논문이 됩니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자그 다음 가볼게요 네. <목소리>